서사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화에서도 되게 유명한 모습이고 어,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분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태극권입니다 네, 여러분들 태극권 아시죠? 네. 뭐 태극권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태극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태극권은 진식 태극권입니다 네, 특히 오늘 만나보실 백상원 사모님은 그 태극권 중에서도 그 경기가 있어요. 태극권 경기. 그걸 이제 추수라고 하는데 추수에 아주 고수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무척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러면 한번 그 진식 태극권 고수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외모아 같은 경우는 특섬역 8번 출구에서요. 고방내대로쇼 오다가 이제 횡단보도 나오는데 그길 건너서 SK 주소 가로질러 이주소를통과하는 삼거리 있어요 그럼 육아치라는 식당 지하 1층에 정말 아,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고수가 숨어있는 듯한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아, 시작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선생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선수법령 알려줄 때도 먼저 몸으로 알려주고 이해를 해서 먼저 할수 있어야지 알려주지 그, 그렇지 않으면 회원분들에게 자상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주 만족하게 잘 수련받고 있습니다. 항상 SNS에서만 뵙다가 아보람니다안 웃으라 되죠. 네 그럼요. 네네네. 어검 저기 그 말로만 들 태극검 네. 영화에서 자주 봤던 네 그런, 그런 검네 이게 양념 좋은 네. 거죠? 네죠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건 많이 봤는데. 네. 그럼 이거 뭐? 아, 같은가요? 네네네. 이 용검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네네. 이용도가 어떻게? 도그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 위주고, 네네. 검은 주로 찌르기 위주인데, 음. 네. 검은 상대적으로 저 도보다 약하다 보니까 변화를 네, 좀 많이 필요하고요. 도아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아 이게 이게, 이게 봉이? 곤? 곤인데요 네네 태극화에서는 곤이란말보다 저런 간이라는 간이라는 간 여기 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련할 때 입는 수련복을 좀 <웃음> 입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저 여기 수련복이 남겨 저희도 있다하아 있는... 그럼 수련복 없이 그냥 네. 제가 좀 편안하고 할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관장님께 한번 태극권 수련의 지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수련복을 입고 이 태극권 도반에딱 들어서니까 제가 영화에서 봤던 답변한... 방송, 음, 네. 전사, 추수 근데 네. 네. 방송은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기초이자 근본적인 거거든요 네 방송이 무슨 말이냐면 이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음. 필한 요 형태는 유지하대 예를 들어 무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작을 한다면 이 형태는 최대한 유지를 탔되 그 나머지는 최대한 불필요한 일을 탔되 아. 그 방송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 참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참장. 네. 한번, 네.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펴볼게요. 네. 어, 선생님께서 이걸 두 손으로 려고 네. 저는 힘으로, 네. 팔을 쫙펴고 네. 선생님께서 이걸 힘으로 누르는데, 네. 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순수한 힘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또그 상체 힘은 좋기 때문에. 어, 네. 네. 둘, 셋. 어! 네. 네네. 제가 힘이 세도 어, 선생보다 님 압도적으로 네네. 힘이 세지 않느냐 선생님 내린 힘만큼 내려오게도 해요. 네네데 제가 이거 방법을 약간 바꿔볼게요. 네네. 저더 세게 하죠. 네. 오케이. 아! 네, 됐습니다. 오 다르죠. 네. 예. 네. 네. 네. 네. 요건 물론 네. 네. 이게 왜 이게 왜왜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지극이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안 담겨서 예. 힘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다, 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네제 손가락하고 보면 제가 진짜로 지금 최대한 힘을 써서 하는데도 아까랑 너무 달라요 네 다시 한번네 다시 한번그게 네. 해주세요 네자 네. 네, 그럼 차, 차량 감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자잘좀 좀 잡아주세요 막 손까지 빨개질 정도로 하는데도 네. 네, 계속, 어. 네. 어, 이게 당겨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까랑 정말 너무 달라요. 네. 아, 물론, 근데 저보다 더 힘이, 이거보다 훨씬 세면 저도 이게 구부러질 수는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이 사람이고, 저도 이제 몸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네네. 네. 팔을 구부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펴지는 힘만이 아니라, 팔을 키는데 방해되는 힘까지 다 쓰게 돼있어요 음. 자기도 모르게. 네. 네. 사람 몸이 이게 보면은 이 유기체예요. 감각을 힘을 빼면 이 감각에 대해 민감해지는데 오는 힘에 대해서 이 몸이 자동적으로 필요한 그 뻗진 것만 쓰려고 하는 거법이 있어요. 음. 거기에 저는 의식적으로 이 뻗는 그 의념만 가지면 이 몸이 자동으로 거기에 맞서효율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네. 목소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힘을 내려면 동력이 있어야되잖아요그 동력을 배우는 기초가 있어요 그게 음. 그냥 전사라는 것이거든요 그 감길 전자에 실사자 실이 이렇게 감기는 것처럼 음. 꼬이는 것을 얘기해요 언트 스트레이트도 쫙 비트는 걸 통해서 네네. 하체에서 오는 힘이 이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손까지 도달하잖아요 을 그런 원리가 태극권도 있어요 음. 근데 이 태극권 전사랑 다른 무술의 전사랑 차이가 뭐냐면 태극권은 이 방송이라든가 이 참장에서 만들어진 이 입체적 구조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조가 있다치면 이렇게 깨져서 이런 입체적 구조가 다 깨지면 안 돼요. 음. 이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요. 가져오는데 내 거를요. 내 거는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요 어. 감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건강적 차원에서는요. 흔히 명상 같은 거 보면은 마음 챙김 혹은 알아차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태양반이 그런 명상적 요소를 좀 캐치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이걸 동작을 빨리 딱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뭘 하지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는데 느리다 보면 아내 체중이 일로 가는구나 어, 펼치는구나 어 어디가 붙는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갈 수가 있어요. 는 혼자서는 지켜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외력이 방해되거나 타인의 방해가 들어갔을 때는 온전히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인 연습을 한 척을 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선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데 원래 정식은 이렇게 두번 돌리고 네. 이쪽으로도 두번 돌리고 아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요 네. 시작하자막 바로 확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그냥 여기서 뛰어서 편하진 않을까 하시면 돼요. g o o a 으아, 어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아, 이거 너무 반칙 아니에요?! 호흡의변화가없어 <목소리가> 왜 나만 힘들지? 뭔가 되게 억울하네. 아, 선생님 오늘, 어,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죠? 요거는 자기를 좀 내세운 거예요. 저거 욱 정성 나게. 아, 네. 유한 음. 것으로 강한 것을 이렇게 담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Хе-хе-хе-хе-хе-хе <laughs>